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다시, 다시요. <웃음> 다시는 뭘 다시, 뭐, 다시요. 다시. <웃음> 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네. 저 누구시죠? <웃음> 잭스 코리아나입니다. 잭스 코리아나요? 네, 코리아나. 잭스 코리아나. 네. 자기소개 한번 부탁을 드려줄까요 컨텐츠 네. 크리에이터입니다. 저도 그 채널을 네. 봤는데, 180. <웃음> 2만 구독자, 어마어마한 구독자를 가지고 계시고 있더라고요. 무슨 채널이에요? 한국을 네, 소개하는, 소개하고. 네,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죠. 대학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네. 시작을 했거든요. 그 당시 에 크리에이터가 스페인어로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.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, 제가. 예쁘게 그려지는 게 좋아요? 아니면 좀 개성있게 아... 좀 개성을 살려서 그리는 게 그렇지, 좋아요? 상관없어요. 상관없다고 해놓고 나중에 이러는 거아니야나안 <웃음> 같아. 같아. 아, 예쁘게 나와줘.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? 채널이 이만큼 키우신 비결이 있나요? 저도 사실 그냥 취미로 시작했었어요. 매일 촬영하고, 어. 바로 편집해서 또 올리고, 일주일에 세 번씩. 딱히 비결은 없어요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약간 이제 맛집에 가면은 네, 그식당에 비결을 안 알려주듯이 아 그런 거였어요? 아, 마법의소어요 <웃음> 탑시크릿. 유튜브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있으셨나요? 아 힘들었던 부분이 엄청 신경써서 내가 컨텐츠를 하나 왕성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거나 이러면 뭐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그냥 계속 쉬었어 아무것도 음... 안하고 쉬면 은 구독자들 이 찾지 않아요? 많이 찾죠 <웃음> 어디 가냐고 진짜 잘하니다 그래요? <웃음>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면서도 항상 그리면서도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왕청을 하시면 와잘 그렸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? 저도 막 편집하다가 막 엄청 막눈 아파가면서 하고 근데 결국에는 계속 보게 돼요, 제가. 만족하니까? 180만은 다르군요. 180만은 아. <웃음> 계속 보게 된다. 내가 <웃음> 재밌어서 보게 된다. 이게 미결이네. <웃음> 개인의, 개인의 네. 그 만족감을 위해서. 아. 음. 어. 근데 대충 하고 그냥 대충 올렸는데 조회수 엄청 터져. 그럴 네. 때가 어이가 없는 거지. <웃음> 아, 엄청 신경 써서 만든 거는 오히려 잘안 나오기도 하고. 음. 근데 좀 많이 귀엽게 나오긴 했어요. 그래서 네, <웃음> 그림은 와와 <웃음> <웃음> <와> <와, 웃음>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와 대박. 하나 둘. 네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. 감사합니다. 하트뿅.